이구는 갱구는 갱구는 갱구는 갱구는 갱구는 갱구는 갱구는 갱구이 아, 저 아... 대다리, 저 아, 네, 네. 대다리, 진짜. 네. 괜찮... 아, 찮진 아, 죄송 아니야. 그 약을 자신감 진짜. 뭐저자신 아, 기세 그리고 뽀로, 문칠 기삼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뽀로가 중요해. 대박패왜 이래? 타임. 이건 계약과 다른데? 야못 이겨. 야야탑좀 도와줘. 야못 이겨. 잠깐만 타임. 아니 이랩 타임이 뭐야? 그래 인배. 아 안돼요. 제발 이겨주세요. 이거 라인 어떻게 먹나요? 저거, 처치했거니거 너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거야거 저거, 저만거거예요 아. 백패시를 쓰겠지? 이제부터 큐쿨 좀 많이 돌리고 갑시다 중요해요, 큐쿨. 나이스. 아! 이거 원목 의미 없는데. 다시 타이기만 하면 되거든? 그 Q쿨 다음 큐쿨이면 무조건 타긴 하는데. 됐다. 필각이죠? 미녀 먹으려면 죽여요. 아, 야, 존댓다리. 아, 내 비장의 한수가. 타이밍이 없어졌네. 마침 정글 오네요. 음. 맞죠? 저만은 몰랐지롱. 새로한명 저만이고. 탈탈 할거 생각해 가지고 라인 밀어야 되는데. 그렇게 죽어. 경찰나 먹고 튀어요. 아 라인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 나이 못 매잖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거 가 자르만 잡을 걸 그랬나? 아, 야, 뭐야, 아다리. 귀여워 바지 퍼비치네. 게이드. 난좀 어떻게 풀고 싶은데 풀 엄두가 안 나냐, 어떻게? 딴데로 고생을 좀 하네요. 탑에서 워낙 공선을 많이 써서, 근데 자르반이 애초에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한 저희 팀에는 게이드인 게 뭐냐면은 저 친구가 바텀이나 미드를안 가잖아? 우리 미드 바텀이 풀린다는 소리지 역으로. 게이드기란 부분이죠. 룩랩 아카리 타이밍을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이야. 방금도 와들 여기다 박아놔서 자르반이 탑적인 걸 아니까 바텀에서 하는 거죠. 하지만 탑이 괴로운 건 어쩔 수 없다고 <웃음> 아 너무 괴롭다 다이브 각도 볼텐데 이거 무조건 여기서 하려고 할거야 여기 아니면 탑이 없어서 땅굴인가? 아 이거 자르반 안보여서 어디로 가야될지 가자 그냥 해보자 오면 둘다 잡지 뭐. 잘만 오면 둘다 잡을게요 여기 있네. 찾았다. 레드. 못들어와요 이제 원컴이에요 그냥. 그냥. 장막 쓰든 말든 원컴이에요 저거. 뭐 했죠? 먹고 너무 클레드를 이기가 기 어려워졌어. 아 근데 키아나가 개사기인 개사기가봐 계속 나오네. 어 개사기 많네. 아와 스마 센스 자르반 인정. 혹시 금화 정글인가? 자르반 지금 스마 여기다 끼거 봤어? 이걸 어떻게 날아올리냐? 전매 특허죠 제가 하는 탑 플레이드에 시야 담는 거 저거 보이면 이제 또 바텀 타입 할거예요 우리 팀이 자르만 보였어요 <놀람> 블로 없는 거 같은데 눈치 보니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미드가 블루를 안먹고 다콘을 갔네 다이입될것 같은데? 타이될것 같다 이거 빼방패도 아니라서 <목소리> 절대 못 피하지 <목소리> 근데 원딜이 뭐야 왜? 왜? 왜 손해보는 건데? 왜 손해보는 건데, 저쪽에서, 말이 안 되지 저기 있습니다. 옛날 아칼이면 반대 상황 나왔지, 반대 상황 캔윈 이런 걸좀 털어줘야겠네. 그냥 하죠. 왜 이렇게 멘탈 못 잡냐, 애들 게이드. 평타 두대받지면사분1비 나갔죠. 어이 없을 거야 제 사람도. 죽으라는 뜻은 아닌데, 그냥 하라는 게. 던지라는 뜻은 아닌데. 와 바스고 도망치먹거어어 어, 이거 안미나 포탑 감사합니다. 개이득파괴습니다포타로 파괴되었습니다. 잘 뺐다. 근데 칼리가 한번 태각을볼것 같으니까 먼저 내려가죠 아. 뭐하냐? 재밌는 친구네 재밌는 친구네 으아 아! 와우.. Wow. 좀 있었다. 여건.. 어, 여건 떴어. 오. 아쉬운걸. 아, 미드 비었네. 근데... 여건으로... 여건 빠졌죠. 내년에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여도 없어요. 아어서 괜찮은데. 아. 자. 혼자 하래요? 나 하고 싶은 데근데 와아.. 시 뭐야.. 아이 뭐야 피움량 뭐야 성배 와 죄송 라인전 1티어인 메타에서 탑을 올라가야 되지 않나? 탑이 되었습니다 전투메타야 어차피 안 돼요 아이 형들 불만 개 맞네 아이 사람 뭐야 써폰 맞아? 이타임이 약간 상상 이상한데? 그들 아, 차 밀었어야 되는데 이번 판에 캐비. 이거는 스테라가면은 캐리강 나오죠 살짝. 상대 딜이 너무 애매해서. 음. 그렇네. 주딜러가 다에 p 가네 그거 갈걸 그랬나? 네모셔스를 갈걸 그랬나? 조심해서. 시야만좀 봅시다. 집중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아, 여기 반팔 지네. 저 어떻게 싸워야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진짜 미치겠다. 막아볼게. 낚시하고 있어. 와 이게 이렇게 된다고? 나 이렇게 월클급으로 잘해주는데 아 진짜 이렇게 잘해주는데 애들 싸우느라 정신 없어가지고 져야 된다고 오바지. 보고. 멘탈 캐리지, 뭐 이런 게. 아, 이 아쉬운데? 화이팅! 할수 있어요 팀, 팀원 형님들 제가 제가 계잘할게요 진짜 제가 3인분만 할테니까 내시서 고 0.5인분씩 살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왜 네, 그런지 모르겠어 조금씩 보면 캐리 인정이냐 너네? 진짜 이정도면 캐리 인정이냐 너네? 나 진짜 어떻게 연패끊었는데 이대로 또 다시 지고 싶지 않아 안전하다고 진짜로... 응. 아, 너무 크시라죠. 그죠? 응. 응. 야, 이 정도면 솔직히... 이 정도면 됐지? 이, 정 도면 됐 지？이, 정 도면 됐 지？이, 정 도면 됐 지？이, 정 도면 진짜 된 거지？가 셨어 야나.